항상 얘기하지만 24년 25년 간다고 지금 23년보다 좋은 선택할 수 없어요 지금 좋은 선택을 할줄 아는 사람이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좋은 안목으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싼건 언제야? 올해예요올해예요 올해예요. 항상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 왔어요 옛날부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싸요 자 무주택자 지금 얼마 안 되는 서울의 입주 양 중에 몰려 있는 자리가 있어. 특히 강남이 몰리는 그 거의 뭐 2, 30년 만의 기회라고 봐야죠. 이제 재건축도 강남도 다 끝나가. 그 기회가 또 올까? 여러분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되면 오지 않을까? 잘안 와요. 부동산은 거의 30년, 40년 주기이기 때문에 그 재건축 그 시간까지 겨, 결합한 50년이에요. 이 기회가 또 온다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강남에 오랜만에 입주장이 좀 펼쳐집니다 자 얼마전에 개포 프레저더스 자이 3000세대 넘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개포동에 퍼스티어 그건 이제 내년 초정도 될거예요 7000세대가 넘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밸리 그것도 올해 그리고 메이플자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이제 철거한 주공1단지 그리고 또 옆에 둔촌주공 이것도 한 2년 뒤죠 그러니까 향후 한 1, 2년 상당간에 강남에 입주하는 단지가 꽤 많아요 그리고 서초의 방배도 순환으로 입주가 계속될 거야 이게 20년대에서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근데 그게 몰리는 게 23년이라는 거예요 입주가 그나마 좀 강남에 많은 게 그래서 이 입주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했지 물량이 많아지면 매매, 전세, 월세 다 떨어진다고 강남이 그런 시기예요 지금 이제 이제 와 이제 온다니까 그래서 이주장을 활용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곧 있으면 강남과 용산도 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70% 또쓸수 있잖아 그럼 강남이 지금 제일 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강남에 좀처럼 나지 않는 기회가 이제부터 눈을 챙겨보면 은 23년 올해가 아니어도 돼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에 대해서 무주택자라면 그렇게 해. 그래서 입주장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월세나 전세 싸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약행신 청구권 쓰면 4년 동안 강남에서 싸게 살수 있어 거의 강북 마포의 전세가 수준으로 한 전세가 8억 정도 수준으로 4년을 살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지 자 그리고 매매도 시간차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 그래도 매매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23년에 선택 강남을 한데 있어서 왜냐 이 중형 대형 같은 경우는 하락 반영이 덜되 있는 상태예요. 지금 특히 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도 안 돼요 공급량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 그래서 올해가 내년인가 2%도 안 돼요 공급량이 대형 40평 이상이. 그러면 희소성이 높죠. 그럼 파는 사람 마음이 되는 거야 그 시장은. 그리고 그 대형은 돈이 적은 사람이 갖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갖고 있잖아. 그럼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하락장이 와도 소형이 먼저 떨어지지 중대형이 떨어지진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천천히 떨어져요. 그 특성을 활용해요. 강남에 들어가실 거라면. 신축이 아니어도 돼. 입주장이 때려 맞잖아요. 월세, 전세, 매매 다 떨어지는데 그 해당 단지가 가장 피해자가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구축이 제일 피해자야. 특히 내용 연수가 좀 오래되면 오래 됐어. 구축이 있로 월세, 전세 말도 못하게 떨어지고 매매가도 추락해요. 그거 오래 잘 보라고요. 오래 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른 지역구에 신축 들어가지 말고 강남으로 가고요.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2 0평대를 보고 20평대로 갈수 있는 내 돈을 다 써서 최상급지를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아파트로 볼 거면 무주택자는 자 여기서도 방, 방향이 두개관릴 수가 있죠. 여기서좀더 투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나 지금 솔로야. 결혼 아니야. 그 신혼부부야. 그리고 난 애들 뭐 알아서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전세로 거주하거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그 모든 자본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강남 3구 용산 규제 지역이잖아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규제가 풀려서 3월부터. 아파트는 3억 초과를 사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사게 되면 전액 회수당하지만 아파트가 아니면 이제 돼요 고가여도 상관없어 빌라 뭐 상관없고 입주권 상관없어 분양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용산이나 강남의 입주권 분양권 재개발 산호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강남이 아직 안 풀렸지만 지금 뭐 강동이나 이런데 풀려있잖아요. 그런 거나 전매제한에서 입주권 분양 분양권 살수 있어요. 이제 사는 기회가 돼. 근데 강남, 상구, 용산이 이제 곧 풀린다는 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풀릴 수밖에 없어. 지금 정부에서 는 풀어야 돼. 풀리게 되면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여기 있는 거 입주권 분양권을 써서 향후 5년에 10년에 신축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러한 종목.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주택자니까 가능한 거, 분양을 기다리면 돼요. 자, 이제 강남에 분양하는 거, 얼마일 것 같아요? 20억 무조건 넘어가, 이제. 20억 무조건 넘어가. 네. 자,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이 20억 넘어가는데, 잘 들어갈까요? 안 넣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을 최소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 이제 2018년 19년 20년 이제 개포에 있는 거 입주했을 때 그때 분양 받았던 분들이 그 전에 분양가 때문에 고분양가 때문에 안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경쟁 없이 젊은 분들이 산 사람 그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아 40대 분들 그런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또 있을까 이제 없어 재건축 거의 다 했다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를 또 노릴만한 거예요 이제 분양할 것도 꽤 있어 강남에, 뭐, 메이플자이 나올 거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반포주공 1단지 나올 거고, 그죠? 다 나올 거예요. 뭐, 원펜타스, 원페르라 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청담루에, 뭐, 이거 나올 거예요. 그거를 돈이 있으면 넣으시면 돼. 그것도 20억 다 필요하나? 아니에요. 10%, 20% 계약금만 있으면 돼. 그만 있으면 돼요. 제일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받거나 20평대 최상급지를 매수하는 전략. 이게 최선의 전략일 거다. 10년 뒤 제일 자산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 이에요 올해 서울의 주요 예정 분양단지들. 볼게요. 대치동, 청담동, 도곡동,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 문정동, 신천동 나와 있어요. 자, 물량 보면은 다뭐 여기에 600개, 300개, 뭐 300개, 500개, 뭐 130개, 170개 되죠. 요거 다 기회인 거예요. 20억이 넘겠지만. 예. 기회라고 봐요. 무조건 더 넘어갑니다. 예. 이게 이게 최대 수혜 수를 혜 받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성공만 하면 그냥, 나중에 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진짜로? 자, 다음은 1주택자예요. 자, 이분의, 이 중에 1주택자는 있을 수도 있어. 1주택자의 최고의 전략. 10년 뒤급성장을 시킬 수 있는 나를. 자, 자본이 많을 경우랑 적을 경우를 좀 나눌게요. 많은 경우, 돈이 많아. 그러면 지금 1주택 가지고 있는 걸 과감하게 매도하고 최상급지를 가는 전략. 과감하게 매도를 왜 썼을까? 여러분 집 내놨을 때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그래서 과감한 매도라는 걸 붙여놨어. 근데 하급지를 매도할 때 꺾는 금액이 더 출혈이 심할까요? 상급지를 내놓을 때 출혈이 더 심할까요? 상급지가 더 심해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20평대 최상급지 갈아타기. 과감하게 매도하고. 강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